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 77편에 길게, 단단, 장으로 들어가는, 어,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요. 자, 요번 시간에는 짧은 코스, 장장장이나, 어, 요쪽에는 장장단으로 되겠죠. 자, 역팁이죠. 역팁을 주고 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좁은 각, 지그재그입니다. 긴 각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긴 각에서 한 포인트 기울기로 쳤다면 여기에서는 반 포인트 기울기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일자로 보냈을 때의 치는 방법입니다. 자 일자로 보냈을 때 반칸 떨어지면 되겠죠. 그래 이렇게 와서 됩니다. 반칸보다는 조금 짧게 떨어지셔야 됩니다. 아, 조금 길게 떨어져야 되겠네요. 0.6 포인트 정도, 0.5 포인트 정도에 맞으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요, 조금 힘이 스피드가 있으면 들어가긴 하는데 스피드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2레일이나 2.5레일이 좋고요. 음, 팔로우 양은 미들 팔로우가 나가되, 그렇게 팔로우가 안 나가시면 됩니다. 어, 어떻게 치냐면, 원팁 이상을 줬을 때는 팁을 살리는 느낌으로 쳐야 되고요. 어, 팁을 건다는 느낌이죠. 통! 거리면서. 이 2팁, 그러니까 원팁 이하로 치실 때는 살리리 느낌이 아니고 그냥 결대로 나가는 느낌입니다. 팁을 정확하게 톡 찔러 주는게 아니고 그냥 톡 치는 느낌입니다. 자, 일단 시타를 해볼게요. 음. 자, 원팁이라고 해서, 원팁자 전부 다 상단 당점이고요. 요렇게 가는 거죠. 원팁은말 그대로 11시 당점, 2팁은 10시 당점, 세리 팁은 9시 당점.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반 칸만 와야 되니까, 11시 반 정도 당점이네요. 조금만 주시면 된단 말이죠. 자, 시탈 해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두칸 정도의 어, 거리가 있네요. 자두칸일때 요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정도에 오면은 득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팁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1팁보다 조금 작게 0.9팁 정도 그러면 11시 보다 조금 더 올리죠. 11시 10분 정도. 당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자, 원팁이니까, 툭은 아니고, 툭, 툭 정도죠. 자, 시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입니다. 세 칸을 가기 위해서는 한칸 반만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한칸 반보다 조금 더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칸 반. 원팁 반보다 조금 더 많죠? 그러면 10시 반 당점, 10시 20분 당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완팁보다 많은 구간이죠. 완팁보다 많은 구간을 치실 때는 회전을 적당하게 살려 주셔야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한칸 반보다 좀 짧게 왔네요.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요번에는 기울기가 있을 때에 치는 방법입니다. 자, 요번에요 이렇게 배치를 세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일자로 보내서 먹기는 너무 힘들죠. 그때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렇게 보내면 0.5 정도의 기울기가 생기는 거죠. 0.5. 자, 완팁이 여기죠? 완팁 반이 여기입니다. 그럼 완팁 반을 채주시면 됩니다. 완팁 반. 음, 10시 반 정도 당첨이네요. 자, 시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어, 물론 공을 퍼스트 1족구를 먼저 맞고 가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리벌스가 되는 거죠. 어렵죠. 뭐 다른 배치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하고요. 오늘은 빈 쿠션 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벽 쪽에 있을 때 하고 음, 다른 특이한 그런 배치들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포인트는 반칸 반칸을 보냈을 때에 필요한 당점이죠. 반칸을 보냈을 때제 위치로 떨어지는 포인트의 당점은 완티반 10시 반 당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일자로 보냈을 때는 제가 오는 한수가 팁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보시고요.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